아니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써니 n 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호치민 남부에 있는 건저 원숭이섬입니다. 호치민에 거주를 하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는 원숭이섬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는데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영상을 찍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위치는 구글맵에서 껀저 원숭이섬이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클릭해보셔도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호치민 시내에서 대략 50에서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껀저는 호치민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소상으로 보면 호치민시 껀저 현으로 들어갑니다. 한인타운인 품융지역을 지나 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페리를 타는 곳이 있고 그 페리를 타고 동나이강을 건너면 그때부터 껀저연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뇨. 거. 거뇨. 원숭이섬에 도착을 하면 입구에 입장권을 사는 곳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곳은 외국인과 현지인의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납니다. 옵션으로는 전기차가 있고요 이것은 타도 되고 안타도 됩니다만 1년 365일 더운 지역이기에 웬만하면 전기차로 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기차를 타고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내리는 순간부터 원숭이들이 모이기 시작할겁니다. 이곳 원숭이섬을 구경하실 때 주의사항은 모자, 선글라스, 핸드폰, 카메라, 간식 등의 주요 물건들은 가방에 잘 넣고 다니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숭이들이 그것을 뺏어간 뒤 과자를 주어야 다시 돌려주거든요. I'm s o r r 보시는 바와 같이 원숭이들이 집단을 잃어서 서로의 몸에 붙은 벌레를 잡아주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곳을 구경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원숭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돌아다니다가 봉둥이 사이즈 정도로 된 나무 작대기를 들고 다니게 되면 원숭이들이 접근을 하지 않게 되고 만약 자신이 동물 애호가라서 원숭이들이 어깨나 머리 위에 올라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구경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원숭이한테 먼저 위협을 하거나 혹은 과자를 뺏어 먹거나 하지 않는 이상 원숭이가 사람을 먼저 공격하는 경우는 없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과 동반한 분들의 경우 안전에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원숭이는 제가 먹으려고 사온 껌까지 다 뺏어 가버렸네요. <목소리> 과자로 꼬셔 보았지만 껌 맛을 아는 원숭이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내나, 껌줘 어? 껌. 껌. 인마, 어 숙기 인마. 짜식이. 껌 내놓라고 그껌 인마 껌안줄 거. <웃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